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루디얼드 입니다 <웃음> 오늘은 윈터하우스가 새롭게 음... 단장을 했다고 해서 썸머가 윈터요 윈터 가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 어벤져스 핵인싸님들 진기요님 어, 어, 저 빼도 가있죠 아니 여기 아. <웃음> 진캐 개미제 오늘 찍는 겁니까? 오늘요?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이 빈님하고 아린님이에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예. 스마우 마켓을 가볼 거예요 <웃음> 몬스터 캠퍼스 구나어 이름이 몬스터 캠퍼스던데? 몬스터 캠퍼스 컨셉의 이번 스토어 카페는 저번 겨울왕국2 컨셉스토어 윈터하우스가 열렸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군역 1번 출구에서 지도앱을 통해 오시면 금방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와, 광주가 많다. <drinünü> 아, 너무 좋 와, 아, 너무 귀엽다. 아,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 구독자분이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 네. 어,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브로디 아, 부, 브로디도 같이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님이 보고 알리이그 <웃음> 색깔만 비슷하네 네, 거 와, 진짜 좋죠. 기 이렇게 진짜 귀여워. 오, 너무 귀엽다. 오, <웃음> <웃음> <웃음> 렇게안에 포토존이 <웃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왔다. 어, 그남공 여기 있네? 이거 되게 구하고 싶었던 사람들 많았는데 컵 이거 제 컵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고 싶었던 분들 많아요 여기 있어요 다양한 여러분 스티커들 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던 이거 텐바이 텐 스티커 이거 아주 퀄리티 좋은 스티커 이렇게 있고요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웃음> 이런 것도 있네? 여기? <웃음> 벼랑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책도 있어요. 이렇게 공책도 있고요. 이 색깔도 있고요. 이렇게 엽서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엽서 이렇게 볼록스 안녕 안녕 근데 또야 아우 하지 마 고장 나와와 외국 되게 예쁘다. 으리이 되게 좋아 니네 스타일이야. 다 음, 그림도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얼마야? 아, 5 0 0천원이분다야 5.. <웃음> 다이소냐? 마지막 찬스야 <웃음> <웃음> 그런 거 현혹되면 안돼 리스코 거구나콜라보레이션나 <웃음> 아, 진짜 얘네 너무 귀엽다 얘네 한 마리씩 원해요 수몸 <웃음> 마켓님? <웃음> <웃음> <웃음> 저거 사야 되는 거예요 진규님이 사신 거면 여러분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로드들 아 준비됐지? 셋 <웃음> 하면 밑으로 화이팅 하는 거야. <웃음> 하나, 둘, <웃음> 셋, 화이팅! <웃음> 디저트뿐만 아니라 캠퍼스 학식 컨셉으로 푸드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몬스터 캠퍼스 샌드위치, 피자를 찾아서, 모닝 스토리, 허기를 달랠수 있는 메뉴들도 있어서 좋았답니다.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여러분, 이렇게 2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또. 어쩜 좋네. 와, 이거 때가고 싶다. <웃음> 오, 우와, 이런 디테 치아리던가 봐. 이런 문지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음. 아,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해. 오, 이것도 꿀이야, 꿀. <웃음> 우와, 이렇게, 이렇게. 예쁜 포토존. 여기 포토존이네. 여기?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도 돼. 이미 나왔어. 와 아, 진짜 어쩜 좀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진짜 고맙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마씀해봐요 아, 네. 뭐, 뭐, 여러분 왜 <웃음> <웃음> 아무 말도 없어요? 아, 너무 좋아요. 잘... 우리, 우리 대장 아니에요. 우 대장. 아니, 대장님이세요. 우리 대장님. 이런 게 있어야 또 저희도 살고. 먹고 살죠. 먹고 살죠. 가잘나와거든요조레스가잘 <웃음> 나왔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엄청 아, <웃음> 맛있어요. 어머. 우와, 어머. 이거는 닮았죠? 뭔가 느낌이. <웃음> 그 <웃음> <우와. 웃음> 그 이렇게. 아니 기분 좋은 것같어요 보고 계신가요? <웃음> <웃음> 네. 영업하고 있는 거 밥은 어디, 어디예요? 우주공간 이동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직접 방문해서 보시는 게 훨씬 재밌기 때문에 예고편처럼 몇 부분만 보여드렸습니다 꼭 한번 방문하셔서 인생샷도 찍고 굿즈들도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받은, 만났던 구독자님이 주신 선물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구독자님 선물이라서 너무너무 떨려요, 진짜. 쇼핑포도 너무 예쁜 미키로다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선물인지 한번. 어, 뭐지? 바이올린가 탁구? 탁구? 그런 건가? 우와! 미키마우스! 우와! 어떡해. 안녕하세요, 누안니전깐어나 지금 방금 소름 끼쳤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선물인 줄 알았는데. 어떡해. 이렇게 직접 뽑아서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너무 귀엽다. 어떡해. 오 세상에. 저희 이 추억들을 이렇게 하나의 책자처럼 만들어서 주셨네요. 이 정성 어떡할 거야? 우와. <웃음> 대박! 이거 봐. 우와. 아, 그냥 그 자리에서 사서 준게 아니구나. <웃음> 이거 아, 다 만나서. 맞나... 우와. 만날 줄 알고 그러면은. 같이 갖고 다니는 건가? 봐. <웃음> 어, 왜 눈이 나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어, 이거 좀, 눈물을 좀, 흘려야 눈물, 눈물 흘려야 되는데. 아. 뭐야. 잠니 응. 너이다진을 이렇게 또 사진을 좀 이나 해서 따로 이렇게 넣어서 주셨어요 <웃음> 와. 내 인스타까지 이렇게 사진을 뽑아서 이렇게 또만들어주셨습니까 어떡하냐, 어쩜 저녁 그 안에 또 편지가.. 그거는 트윈 비니티 피니티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윤재님 윤재님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웃음> 야, 대박이지? 나 이런 거간적 있네? <웃음> 요, 요, 요런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거즈, 엽서 하나 더즈로 주셨고요 이거는 브로디 월드님 브로디님 딸 것도 있네 와와와와크립토헐홀 알린 알린이야 제인최봐얘 너꺼 한번 여기서 뜯어봐 이야. 와 제꺼는 왜 챙겨주셨지? 너무 감사하네 야 여기 여기로, 여기로 해야 될거 아니네 손가락을 우와 오. 귀여워 응, 이게? <웃음> 와내 내 손가락 두개부와 <웃음> <웃음> <오, 웃음> 너무 귀엽다 저거는 하고 우와 어, 클리닝 티슈? 클리닝 티슈 너좀 닦으라고 좀 닦고 <웃음> 다니세요 아니 스마트폰 아저씨 <웃음> 어? 이거 브로디님 아니야? 맞아? 브로디 어? 월드님 어? <웃음> 너 두개야? 어 하나 더 있어 왜? 헐 다른 친구인가? 아니 같이 들어있었는데? 응 <웃음> 음. 부탁 부탁 너무 귀엽다 어떡해 우와. <웃음> 미쳤어 와어 뭐야 캡처해서 아니 아니 세상에 이게 <웃음> 우와 정... 인스타 라방 때또 <웃음> 내 라이브야. 그러니까 아, 너도 그래. 이제 하고 주신 거지. 토이 스토리 스티커. 토이 스토리 스티커도 이렇게 들어있고. 오, 오, 이거 클리닉 씨발 이슈. 이 반지는가 봐 이렇게. 아 그런가 보네. 네 손가락이 커서 일부러 이렇게 크게 만든 거. 오난 맞지 땅.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윤재님. 잘안 찍을게요 평생. 네, 이 정도야 까불지 마 좋아하래요 빨래. <웃음> 여기다 내 사진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표지 야, 빨리 좋아요 표지 어떻게 끼지? 꺼져, 어디다, 어디다 어? 어. 어. 어디다 <웃음> 감사합니다 와, 대박 <대박이다. 웃음>